어 사다리꼴에서 평행사변이 되려면 네. 변의 길이가 네. 두쌍의 변의 길이. 아 두쌍의 변이 평행하면 되는 거요 변의 길이에요평인 네. 거예요? 이 변의 길이가 평행하고 네. 같아야 돼. 네. 그 다음에, 마름모에서 직사각형이 되려면, 각의 네. 크기가, 90도. 네. 90도가 돼야 돼. 아, 그렇군요. 어, 네. 아까 대각선도 있었던 것 같아요, 선생님. 대각선의 길이요? 네. 네, 대각선의 길이도 같아야 돼. 아, 요거, 요거 둘,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예요? 네. 아, 그렇군요. 네네네. 어, 그 다음에, 마름모가 되려면, 그러면, 네. 내변의 길이와 같고, 대각선. 둘다 있어야 돼요?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? 둘 다요. 둘다 있어야 돼요? 네. 어, 어 그럼 선생님, 얘는요. 네.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구소 네. 구독자 여러분.